안녕하세요 스마일라 입니다 오늘은 페테일 개코 친구들을 소개해 보려고 제가 영상을 찍을 건데요 저희 페테일 친구는 지금 암수 한 쌍이 있는데요 그 페테일 중에서도 모프가 텐저린 어메리에요자 한번 볼까요 색상하고 이런걸 한번 볼게요 저희는 지금 이 사육장에 정도 되는 사육장에 키우고 있고요자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데 다 은신처에 숨어있죠 제가 한번 은신처를 들어볼게요자 이렇게 암수 한쌍이 이렇게 지금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요 자, 이... 저희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패티일도좀 추운가봐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반응이 떨어져서 온도를 조금 높여줘야 될것 같은데 자, 그거는 온도는 조금 있다가 어떻게 올릴 건지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엄청 귀엽게 생긴 친구 이 친구가 앙컷 친구예요. 자등이 색깔 보세요. 패턴 보세요. 되게 이쁘죠? 얼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 눈망울도 너무 예쁘죠? 자 눈동자 보이시나요? 너무 똘망똘망하게 귀엽게 생겼어요. 그리고 얼굴을요. 전체적으로 한번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약간 모난 부, 부분이 없이 동글동글 생겼어요. 앞입도 그렇고요. 아우 현애미는 모습도 귀엽죠? 옆모습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동글동글 생긴 친구고요. 이 친구는 지금 산란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산란까지 끝났고요. 곧 3차 산란을 준비 중이에요. 보시면 뱃속에 알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짠 아, 어, 싫다네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 잠깐, 보이시죠? 알이 이렇게 두 개가 잡혀있죠. 자, 이렇게 지금 곧 3차 산란을 할 예정이고요. 이 친구가 앙컷이면 앙컷보다는 발색이 조금 더 화려한 자, 이 수컷, 수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가 수컷 친구예요. 앙컷보다는 발색도 훨씬 더 예쁘고요. 그리고 등치도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무늬 색깔도요 더 선명해요. 꼬리도 통통하고. 자, 이 친구 얼굴도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오, 어, 얼굴 한번 보여줘. 자, 귀엽죠?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인상도 웃는 인상이라 정말 귀여운 친구인데요 저희 수컷하고 앙컷은 이틀에 한 번씩 귀뚜라미 한 5마리에서 많게는 10마리까지도 먹어요 앙컷이 좀 많이 먹고요 수컷은 한 5마리가 네 많이 먹는 편 5마리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페테일 친구있고요 어, 온도가 조금 낮아지면 밑에 전기장판을 깔 예정인데 지금 여기 실내 온도가 24.3도 그렇게 막 낮은 온도가 아니어서 현재는 네 지켜보고 있, 있고요. 너무 귀엽죠? 오, 레오파드 개코하고 조금 다른 또 매력이 있어요. 레오파드 개코하고 잠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친구가 레오파드 개콘데요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어, 촉감 부분이 조금 다르고요. 아이고 좀 위험해서 제가 이제 바닥에서 찍는데요. 오른쪽이 레오파드 개코고요. 왼쪽이 페테일이에요 자, 보시면 어, 저희가 이제 레오파드가 훨씬 더 커서 자, 이런데요. 어, 외형이나 전체적으로 비슷비슷생겼어요. 손가락 모양이나 뭐 발가락 모양, 뭐 꼬리모양 비슷비슷하게 생겼고요. 어, 레오파드가 전체적으로 표면이 조금 더 울퉁불퉁한 것 같아요. 페테일보다 어. 페테일도요 암수 구별은 꼬리에 있는 짜잔 꼬리 부분으로 하는데 레오파드하고 똑같이 구분할 수 있어요 얘는 확실히 수컷이라는게 보이시죠 우 어, 싫대요 자 이렇게 페테일 친구였고요이 친구들은 스마일러에 오시면 이 귀여운 페테일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은신처를 잠시 열어놨구요 아이가 이제 좀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 전에 제가 좀 넣어줬어요 자 저기 구석에 있는 친구가 암컷이었구요 습식 은신처 안에 있는 친구가 수컷 인데요 평균 수명도 한 15년 은 정도로 알려져 있는 친구죠 행동하는게 정말 귀여워요 그리고 어, 레오파드보다는 저희 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체는 레오파드보다 좀더 순하고요. 되게, 네. 어, 되게 순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성체씨는 전체 길이가 20cm 정도로하고 하는데, 저희 이두 개체는 둘다 성체이고요. 암수 한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패테일을 어, 보여드렸는데요. 이 친구들 1차 산란, 2차 산란했던 알도 잠시 보여드릴게요. 곧 부화할 것 같은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두 개가 1차 산란이고요. 왼쪽에 있는 두 개가 2차 산란이었는데 2차 산란은 무정란인것 같아요. 좀 찌그러졌죠. 그래서 이 1차 산란이 지금 한 5일에서 한 10일만 더 있으면 더 있게 있겠... 네, 10... 10일? 5일에서 한 10일만 더 있으면 부활을 할 예정이에요. 제가 이 개체들이 부활을 하면 영상을 또 한번 찍어서 올려봐 드릴게요. 자, 나머지 친구들은 비어디알이었고요. 저희 이번에는 렉사장에 이렇게 알을 부화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페테일 개코 친구들이 만나보고 싶다면 또곧 태어날 아기 테태개꼬 친구들이 만나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